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신 선생입니다. 오늘은 생초자영어 제 38강 모음 아이 제 10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제목을 하나 달았습니다. 주의해야 할 단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음 아이 제 9부에서 계속 이어서 똑같은 규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음과 자음 사이에 모음 아이가 있고 맨 끝에 모음 E가 있을 때이 E는 발음 나지 않고 모음 I가 자기의 원래 알파벳 소리인 I라고 크게 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자음 흐르는 소리 L, L은 우리나라 말에리엘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E를 보고 자음 앞에 있는 I가 I 이렇게 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E는 발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자음 V는요, 우리나라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파벳 V와 우리나라 말의 비읍을 합친 특별한 기호, 다시 한번 세종대왕님께 죄송한 말씀 올리면서 다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live, live 이렇게 발음합니다. 어, 여기 이 단어는 어쨌든 지난 구부에서 이어지는 원래 기본 발음 규칙과 똑같습니다. 자 영어로 live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건 뜻이 형용사 뜻이 있습니다. 자이 단어 live는 요 형용사로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 그리고 생기 있는, 그리고 생방송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라이브 네, 생방송이라는 뜻도 있고 살아있는 그리고 생기 있다. 뭐 이런 뜻의 형용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스펠링이 exactly the same, 완전히 똑같아요. L-I-V-E 인데 전혀 다르게 발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원래 규칙과 달리 이 아이가 이를 보고 아이처럼 힘을 내야 되는데 요 단어만큼은 이를 보고 이가 왔을 때이 발음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힘이 줄어들면서 짧은 단모음 아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모음 아이가 철자 세개와 함께 중간에 끼어 있을 때 짧아지는 모음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발음을 배웠을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발음이 납니다 우리나라 글자에 E를 알파벳 I처럼 대문자를 좀 줄여서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맨 끝에는 알파벳 V를 보고 우리나라 말에 없는 발음 V 집어넣습니다 었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냐면 이렇게 발음합니다 여러분 live, live 이 발음은 우리나라 말이 E도 아니고요 A에 가까운 이 e 발음 그렇다고 L은 아니다 live은 아니고 live도 아니고 live도 아닌 live, live 아주 짧게, 알겠죠? 힘이 없는, 에 소리에 약간 끌려가는 짧은 이 발음입니다. live, live. 이렇게 똑같이 써놓고 발음 규칙이 다른 거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이건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 사세요? 이러면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그럼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발음이 너무 길어지면 leave 이렇게 해버리면 이단으로 바뀌어 버려요. 스링 leave로 바뀌어서 e -E 긴이 ea가 합쳐서 긴이 발음 e. 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가르쳐 드렸는데 이게 힘을 받으면 이, 이 발음이 장모음이라고 하는데 어, 단순히 소리가 모음이 길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을 더 받고 두번 반복합니다. 이를. 그래서 이, 이 이렇게 이이 적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L을 보고요. 알파벳 L을 보고 우리나라 말의 ㄹ 그리고 이 A를 보고요. 길어져요. leave 맨 끝에 이는 발음나지 않고 알파벳 V를 보고 우리나라 말이 없는 발음기어 v 해서 leave leave 두번 모음 이를두번 발음하는 겁니다. 앞에는 강하게 뒤에는 약간 약하게 leave leave 이렇게 발음하십니다 이 leave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이 단어 역시 동사로 쓰여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leave는 일단 무엇을 떠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무엇을 남기다 남겨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할 화때 잘못해서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Where do you live? 이렇게 하면 물론 알아는 먹겠죠 알아 먹을 겁니다. Where do you live? 하면 뭐 한국어로 번영하면 잘못 들으면 어디에서 떠나니 뭐 이런 뜻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사소해 보이지만 발음 차이가 크고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좀 이상해집니다. 첫 번째 이 단어까지는 그 규칙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 두 번째 거는 전혀 다르게 발음해 가지고 동사로 써먹는다는 것이죠. 뜻이 달라요. 알겠죠? 그리고 이 단어를 또 잘못 발음해서 길게 발음하면 길고 두번 발음하면 leave 돼 가지고 전혀 다른 뜻이 떠나다 남기다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저와 함께 한번 큰소리로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하는 거 아시죠? 두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단어입니다. 형용사 live live 그리고 두 번째는 live live. 좋습니다. 세번째는 leave. leave. 자이 p h o n i c 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를 발음을 잘하게 도와주는 어떤 규칙이긴 하지만 모든 단어에 완벽하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한정된 글자 수를 가지고 다양하게 뜻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규칙도 생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단어를 배웠으니까 영어의 문장이나 문맥 안에서 아니면 회화를 할 때나 읽기 할때 앞뒤의 단어의 문맥상 봤을 때 live라고 발음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단어는 동사에 쓰여서 live, 그리고 leave라고 길게 발음해 버리면 전혀 다른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린 이 중요한 상황을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었다가 회화할 때나 읽기 할때잘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